안녕하세요.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술김에 도발함으로써 가해자가 술병으로 머리를 내려치자 피보험자도 가격 후 며칠 뒤 사망하였다면 상해 사망 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의정부지법, 고양지원 2018가합, 73020 토대로 명확히 이 사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재판부의 판단 쟁점 가 피고의 보험금 지급 의무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이 사건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인 상해에 해당합니다. 제인은 망인과 약 10년 전부터 동정업종에서 종사하며 서로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인데 망인이 일을 마치고 제이 및또 다른 친구 K와 함께 포장마차에서 술을 마시던 중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으며, 위 사고 발생 이전에 서로 싸우거나 원한을 품을 만한 일도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. 망인은 술자리에서 제이와 말다툼을 하던 중, 소주병을 잡고 너 때린다 라고 말하는 제이에게 때리려면 때려봐라 라고 대꾸하였는데, J가 옆에 있던 K가 미처 말릴 틈도 없이 갑작스럽게 소주병으로 망인의 머리를 소주병이 박살날 정도로 강하게 내리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. 이 사건 사고 발생 무렵 망인과 J 사이에 서로 주먹을 휘두르는 몸싸움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는 망인이 J로부터 소주병으로 가격을 당한 후에 자리에서 일어나 반격하면서 발생한 것에 불과합니다. 위와 같은 망인과 제의의 관계, 이 사건 사고 발생 전후의 정황 등을 비추어 볼때 망인이 때리려면 때려봐라 라고 말한 것은 술김에 객기에 가까운 감정적 언사를한 것으로 보일 뿐 제의로 하여금 자신에게 치명상을 가져올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소주병으로 머리를 때리라는 의사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가해를 평상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. 쟁점 나피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망인이 맞다툼을 하는 과정에서 제2에게 도발적인 언사를 하여 제2를 흥분하게 한 것은 과실로 평가할 수 있을지언정 이를 상인 내지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이 사건 사고 발생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.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. 마치겠습니다. 긴 시간 시청해주신 점 고맙습니다.